주식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적어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한다. 과욕은 실패를 한다라고 말한다. 욕심은 몇 프로가 욕심인가 100%? 10%, 1%? 사람마다 다르다. 때론 0.1%도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욕심이 될수 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한다. 무릎 어깨. 거기가 도대체 어디인가? 그걸 알면 벌써 이곳에 있지도 않다. 벌써 때부자든지 옛날 거다. 나중에 보면 샀던 부분이 대부분 턱이 더라 손절을 철저히 지키라 한다. 내가 보기엔 주식에서 최저 바닥에 살수 있는 확률은 0.001%다. 그 0.001% 확률로 최저 바닥에 사지 않는 이상,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지가 산 가격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럴 때마다 손절을 철저히 지켜준다면,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깡통을 늦게 맞이할 뿐. 결과적으로, 언젠간 깡통 차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 한다. 장기투자도 장기투자 나름. 제대로 못 잡으면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더군다나 신용도 잘 되더라. 장기투자는 잘못할 경우 단기투자보다도 더큰 손해로 이어진다. 상따를 해라. 상에 사는 것마다 상깨지더라. 깨질 때마다 팔다 보니 수수료 합쳐 1% 이상씩 손실 하루 만에 줬대겠더라 싶더라. 핫따를 해라. 하안가 풀릴 때 샀다가 하안가 가면 손절하라고 한다. 풀릴 때샀더만 개눈 감추듯 다시 하안가 가더라 담날은 쩌마맞더라욕나온다 눌림목에 살아, 눌림이 어딘지 알면 내가 벌써 재벌이다. 고수들이 짓거리는 말들은 100%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발은 나도 세울 수있겠다 그럼 돈을 버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예전에 정말 초고수렀던 상 따왔다 개발 및채까지 냈다. 단타쟁이 사람이 있었는데 깡통찬 지 오래다. 그럼 도대체 단타고수도 깡통이고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한 고수는 누구일까. 외국인도 선전하는 마당에 과연 누가 돈버어 결과적으로 돈 버는 놈은 기관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끝까지 버는 놈은 기관 지들이 오를 때까지 살 만큼의 총알과 안 오르면 지들이 올리니 내가 생각해도 꼴레야꼴 수가 없다 보는 게더 어렵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 기관의 동행을 충분히 살펴서 같이 따라다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갸들은 돈이 무한대다 내려가면 평단가 낮춰지고 더 좋지만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마지막 의자에서 일어날 때돈범 개미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게 무지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하지만 지구 어딘가엔 아니 우주 어딘가엔 개미도 주식으로 재벌이 될수 있는 방법이 꼭 있으리라 본다. 영량가 없는 내용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은 꼭 성공하셔서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